x 가 베타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음... 한 개고요. 네. 같거나 같아 했잖아요 이거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개 이렇게 행만 그어주면 끝나요. 이렇게 아, 하고 작아 네. 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그 여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닦아있으니까. 네. A, F, M, B, B, C, -C Y잖아요. 그니까, Y가 0구로작가 있으니까 이니에 범위일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여기 알파가 지금 여기도 베타로 되면, 알파, X, 베타, 이게 저거, 두 번째 이거 1이고요그 다음에, 각각로 갔다 하면, 이제 갔각 갔다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B는 0이 돼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그,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돼요. 왜냐면, 이것만 제외하면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모든 실수네요 왜냐하면 여기 포함 될수 있다고 말해줬잖아요. 이거 없다거든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 갖다가는 실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어져있어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작거나 갖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까 x 는 알파만 되는 거예요. x 는 음, 알파보다 꾸고 x 는알파보고해야돼 그리고 y 가 0보다 어, 크거나 같다 했으면 여기게 짝짝이 짝짝이만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Y가 0보다 작다 했잖아요 다른 경우에는 그럼 여기 밑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X, 알파, 베타고요 이제는 작거나 같다 하잖아요 그럼 짝짝이 짝짝이만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B는 0이도 있잖아요 Y가 0보다 네. 크다 했으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될 거 아니에요 Y가 0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거 영구다 스가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이거 제외 하고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영보다자을때 있잖아요. y 가영보다자을때 그러면 이피잖아요. 근데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근데 일단 잡거나 갖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x는 알파 한 개예요. 왜냐하면 0한 개가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아, 이렇게 y가. 이게 뭐냐? 이거 그냥 영구 잡을 때 했잖아요. 그리고 영거다 크래스가 여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그리고 이 이때도 모든 실수예요. 여기 다니까. 된나만요? 근데 자극되는데 여기 밑에 어딘가 있는 게 있을 거아요 와이가 네. 그러니까 없고, 없어요. 아, 저렇게 정리가 되는 일수인데? <웃음>